대나무가 성장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런데 무작하게 빨리 성장을 하는데 이 대나무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마디라는 게 있어요. 대나무가요. 이 마디가 없으면 부러져요. 그래서 대나무는 자기가 높이 올라가면서 비바람에 견디고 살수 있는 것이 뭐냐면 스스로 마디를 만들어요. 매듭을 만들어서 매디에서 탄단하게 해서 또커서 매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대나무가 높이 커서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은 매듭을 만들고 매듭이 굳어져서 또 올라가니까 오늘의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구나 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시련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들에게 참 감사해요. 이것이 대나무가 마디가 굳어져서 성장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시련과 고통을 이렇게 부해가면서 인내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신 기회다. 나를 이렇게 훈련을 시켰구나. 그래서 감사를 어, 드리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봤어요. 아 누구는 지금 매듭을 만드는 사람인가 그냥 승리대로 올라가는 사람인가 이렇게 딱 이렇게 분석을 지금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할까요? 하나님은 만물에게 다 성공을 할수 있도록 세상에 해서 내보냈어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열 손가락 깨멸어서 아프지 않는 손이 없다고 하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에 창조를 해서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그가 성공하지 못하기를 바랐겠느냐. 그러면 엄마들이 아들, 딸을 세상에 그 힘들게 나면서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남에게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저설 먹이면서 이담이라도 그런 생각을 해야 하나요, 여러분? 엄마는, 아빠는 아이한테 그런 생각을 할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를 내보낼 때 지령이든, 군병이든, 개미든, 뭐 전갈이든 성공해서 먹고 살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내버렸다 하는 거야, 여러분. 그 그러니까 사람도 성공해서 편하게 살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아버지께서 모든에 하나의 특성을 다 주었어요, 여러분. 따라서 나에게도, 나에게도 특성을, 특성을 받았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누구에게 달려 있어? 나에게 달려 있는 거야. 내가 아버지가 주신 특성이나 노력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여러분들이 게을리 하셨기 때문에 못 이루는 거지 그분은 자녀들에게 모두를 다 이룰수록 해서 주셨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